올라오는구나.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생선 바로 잡어들인데요, 세 종류예요. 먼저 달고기, 그리고 꼬치고기, 성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잡어치급 받지만 정말 맛있는 고기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꼬치고기는 구이로 아주 괜찮고 초밥도 괜찮아요. 그리고 잡어 중에 또 상잡어, 성대인데 이거는 아주 겨울철의 별미입니다. 정말 맛이 좋아요. 이또 특이하게 생긴 이 달고기. 이,가 있는데, 저렴하면서도 정말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이 없으면 또 민달고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전이나 생선가스로 많이 먹고요. 물론 살아있으면 회로도 어,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달고기 이제 손질하는 부분 보시면 조금 어, 간단하게 손질하는 방법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질할 때 주의점도 좀 어, 있어요. 손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이 꼬치고기 초밥으로도 많이 먹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한 튀김으로 뭐 특별하진 않지만 한 가지를 조금 바꿔봤어요. 뒤에서 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꼬치고기 이거를 이제 초밥이나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드실 때는 이거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 꼬치고기 이제 내장을 이제 이 들여다 보면은 고래배충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회나 초밥으로 먹을 때는 조금 주의해야 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깨끗하게 잘 씻어내고요. 이 특히 이제 항문 쪽에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 생선 손질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생선이 어렵게 무슨 뼈가 억세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요. 어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구이감 이제 익혀 먹을 건데 이렇게 좀 손질이 좀 귀찮지만, 요렇게 해놓으면은 좀 나중에 먹기가 편해요. 가운데 뼈 같은 것도 가시가 있으니까 제거를 해주고요. 네, 껍질은 좀 입에서 또 걸릴 수 있죠. 익히게 되면. 그래서 요것도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소금간 살짝 그냥 해줬습니다. 네, 이제 달고기 손질 할건데 억센 가시이고 조심해야지 됩니다 자, 얘는 제가 튀겨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살만 쏙 발라내도록 할게요 자, 살만 이제 잘 발라 낼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를 살짝 걸쳐 가지고 끝부분을 걸쳐서 이렇게 칼집을 넣어 주시고 양쪽으로 이제 칼집을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부터 살살 살 들어가면서 어, 잘라주시면 되는데 시장에서 어머님들 보면 이렇게 막한 번에 쏙쏙쏙해요. 괜히 흉내내다가 너덜너덜해지니까 살 들면서 천천히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 살만 쏙 빼내면 내장 터뜨리지 않고요.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버리면 됩니다. 탈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쉽게 손으로 찢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절반을 이렇게 갈라줬어요. 이건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이렇게 크기를 정하시면 되고요. 소금간 살짝 해가지고 이제 간이 배도록 잠깐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자, 이번엔 성대인데 이건 이제 회로 먹을 거예요. 근데 성대는 등지느러미 쪽에 뼈가 굉장히 넓게 있어요. 대가리를 자르면은 이 등치에 비해서 내장은 굉장히 조그매요. 알이 조금 있네요.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이런 거 손질하기는 이렇게 편합니다. 해서 이제 양쪽에 포 세장뜨기 해주고요. 네, 갈비뼈든 굉장히 짧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살짝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탈피는 좀 쉬운 편이에요. 껍질이 조금 질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이제 뼈가 있잖아요 이제 꼬리를 살짝 비틀어 주시고 그 이렇게, 이렇게 짧게 가운데 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날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살짝 도톰하게 썰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대 한 마리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튀김을 할 건데 이건 달고기 순살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꼬치고기 순살 이에요 네, 밀가루 계란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거잘 모르시겠죠 네 바로 코코넛 가루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있고요 요건 이제 빵가루 대신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 바꿔줘도 맛이 좀 색달라요 튀김옷 순서 아시죠 밀가루 계란 그리고 이제 빵가루나 혹은 이제 코코넛 가루 이렇게 묻혀 주시면 됩니다 이거 집게, 부침게 집게인데, 이거 상당히 편하고 좋습니다. 이거 어, 인터넷 검색하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최대한 기름을 좀 적게 쓰면서 튀기려고 어, 이렇게 살짝 자작하게 했고요. 기름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귀찮아요. 이 코코넛이 좀 빨리 탈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경써가지고 튀겨줘야 지래요 그렇게 노릇해지면 금색 까맣게 타버리거든요 빠르게 이제 꺼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몇 조각 남았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전처럼 붙였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생선 전이죠 뭐 달고기 전 예전에 삼천포 그 어시장 가게 되면은 요거 달고기 이렇게 손질해 가지고 많이들 판매 하세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판매 하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전을 부친다던가 튀김 해서 먹는 거 아주 좋습니다. 생선가스로 보통 많이들 해서 드세요. 네, 생선은 금방 익어서 이렇게 색깔만 노릇하게만잘 구워 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요거는 먼저 성대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참 저렴한 생선인데 요거는 또 선도가 좋아서 탱글해요 역시 이게 겨울철에 먹는 성대가 정말 맛있습니다 바닷가 가면 뭐잡버 취급 받긴 하지만 저렴하게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단맛 식감 모두 다 좋습니다 겨울 가기 전에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매운탕도 아주 좋아요 국물이 아주 잘 우러난 그런 생선 중에 하나고요 네, 이제 코코넛 생선튀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꼬치고기에요 아까 두쪽 나왔죠. 근데 순살로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손질할 때는 좀 귀찮긴 해도 이렇게 먹을 때 정말 편해요. 자이 꼬치고기가 정말 맛있는 생선이거든요. 잡내도 없고 깊은 맛이 있어요. 코코넛 특유의 그 고소함이 추가되니까 더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꼬치고기는 그냥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구워 먹어도 맛이 아주 좋은 그런 생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꼬치고기 좀 저렴한 생선이지만 아주 어, 추천드릴 만한 생선이고요이또 튀김에는 맥주 이게 완전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시원하게 한잔 하면 좋습니다 네 찍어 먹는 소스는 타르타르 소스도 좋고요 지금 제가 먹는 거는 그 레몬 버터 딜 소스라고 기성품으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코스트코나 마트 그런 데 가서 파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맛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생선 전이죠 달고기 전 담백한 맛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달고기 튀김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달고기 같은 경우는 꼬치고기 보다는 좀 살이 단단한 편이에요 그 퍽퍽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고소하면서도 약간 담백한 그게 좀 장점이에요. 잡내는 1도 없습니다. 이 코코넛이 아주 잘 어울려요. 레몬틸 이거 소스도 아주 좋아요. 달고기 드셔보시면 아 이게 왜 생선가스로 유명한지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맥주가 딱 땡겨요. 네, 성대 달고기, 꼬치고기. 아주 자버로 취급받지만 정말 맛있는 그런 생선입니다. 오늘 자버 리뷰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